네 안녕하세요 비디님씨 <웃음> 어, 오늘 잠시만요 일단 a d a y 멤버 인사해야 되죠 a d a y 멤 r e m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소입니다 a d a y 멤 r e 안녕하세요 저는 마사나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머드입니다 a d a y 멤 r e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사실 저 지금 혼잔데요 좀고색하지만 어 PD님 오늘 뭐할거예요 뭐. 뭐, 뭐, 뭐 오늘 무슨 촬영이에요? 오늘, 네. 오늘, 아, 네. 오늘 뭐할거예요 네, 뭐 하러 왔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한국의 수능을 풀어볼거예요 SAT SAT를 볼거예요 수능 뭐야? 수능이 뭐라고 하지? SAT 알아요? SAT도 뭐야? 그.. 대학교 들어가려면 미국에서 네. 시험보는 게 SAT인데 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수능이라는 걸 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아 그런 거였구나 그걸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SAT? <웃음> 안다! <알아>? 아니요! 아니요! <웃음> SAT 알아요? 그... 시험?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 네, 있지 <웃음> 어 입시 입시 수능 입시 지옥 어떻게 알아요? 스카이캐슬 봤어? 네 그거도 봤고 어제 문호아 시합 봤잖아요. 그거고 진짜 많이 돈 많이 들었어요. 입시랑 수능 나왔어요? 네다 나왔어요. 거? 네. 음, 나랑 왜 거기에 제2 외국어 영역 이 있는데 아랍어가 있더라고요. 아 맞다 그거 많이 들었는데 내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아랍어 대학교 가고 싶으면 아니면 뭐 가입하고 싶으면 시험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시험 안에서 아랍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걸 풀어볼 겁니다 아랍시험이 응, 전아무그민는아닌데 에이 뭐 본인 나라 말인데 그걸 쉽아풀지야지아니뭘본의 응, 저는 아랍시민의? 응, 저는 아랍시민의? 응, 저는 아랍왜민의 응, 저는 아왜왜는아왜왜민의 응, 저왜아왜왜 왜. 아 왜? 왜, 왜 우리 아니, <웃음> 말안 뭐 했어요. 왜? 아, 이거 찍는다고? 응. 어. 내가 알면는 미리 공부하고 올지도 모르겠어서. <웃음> 제가 꼭 공부... 혹시 몰라서 공부하고 올까? 갔다. <웃음> 알겠어요. 음... 그럴 수다. 서프라이즈. <웃음> 다음은 한번 공부를 안할걸 알고. <웃음> 알겠어요. <웃음> 알겠어요. 그 한국의 SAT에 독일어 영역이 있어요. 네. <웃음> 그래 가지고 아, 독일 사람이 푸는 독일어는 어떨까? 그래서 음. 한번 불러왔습니다 저는 너그러 완전 못해요 독일어를 못한다고? <웃음> 아 그래서 여기 펜슬이 있었구나 이걸 한 번지 너무 어렵다는데 <웃음> 자 스페인어를 할수 있는 저요 알습니다자영어가 가능한? 응 <웃음> 음, 가능한 <웃음> 어, 이 정도? <웃음> 어? <웃음> 너그러 이거 완전 완전 어려운 어려운 마이바디 나와가지고 일단 거기 시운문제만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분 드릴게요. 네? 2 0분이라니 20분? 40? 한국인은 4 0분에 풀면 독일인은 2 0분에풀수 있지 않을까2배2배 2배 빠르게 두배 2배 빠르게. 20분의 표 빠르게. 이거 어제 수험보다는 지금 더 편산됐는데. 왜? <웃음> 어, 그럼 일단 일단 먼저 그뭐 보여주세요. 일단. 문제 주, 주는 순간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 진짜요? 어. 아 시작하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시작 시작 아, 시작. 오케이 일번 아, 수사. 아, 아 모르겠어 일단 그냥 일단 일단 하고 어? 아그 어? 뭐지?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어? 뭐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 엘누에버스네의 에스. 조용해. 발음이 발음이 발음 같은 거그럼 물어보니까 내가 크게 말해야 되지. 아니야 내가 어떻게 In 해? 어떻게 해할 수 있어 이거. 그날 추 조용해. 시추 조용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나 스스로 이해가 왜왜 웃어? 완전 웃겨. 내가 쓰는 말이 아닌 거야, 형도? 안녕. 그거 들리는 게 완전 들렸어. 무엇하다 뭐나? 맞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일단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순간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다. 아니 질문은 한국말 로 하니까 나도 모르겠어. We are very excited to announce. 22. Right? And I o 음. no, that y o u e v e r I know y o u e t a l k m n g u t o r e t a l k i g a o u t u m q u é ¿Qué? ¿Qué? ¿Qué? ¿Qué? ¿Qué? ¿Qué? é q u m q u l i a é ¿Qué? é q u n u é t u é v e é ¿Qué? é u é ¿Qué? ¿Qué? ¿Qué? é q u u é q u i u a q u é q i é ¿Qué? é q e é ¿Qué? ¿Qué? ¿Qué? ¿Qué? é q a n e i 저한테 다 괜찮은데요? <웃음> 드리는 거 없어요, 여기. <웃음> 저한테 다 괜찮은데? 글씨도 괜찮고 찍어야지. 음. 근데 음. 이 음. 여기 읽기다 영어인데 대답은 다 한국말로 쓰여 있어요. <웃음> 어 나, 제가 <웃음> 아니 왜불수있어요 영어 <웃음> 시험 있었으면 당연히 글씨도, 대답도 영어로 나와야지. 영어. 그러니까. 글 쓰다. Mit wem läufst? Besser nach m e n c h i n nein k a n p Wohneiwo. Zimmer gesucht. Ein Bad. Machen Sie 10. t i p p e g oder? Wow. u n s e Kilo. Okay. Julia steht um halb sieben auf. Nach dem Frühstück geht sie aus dem Haus. Dann fährt sie mit dem Fahrrad zur Schule. Die Schule ist meistens um ein Uhr zu Ende. Nach der Schule ist sie zu Hause Mittag. Einmal d e r w o c h e bekommt sie Kreativunterricht. Utki ajibu. Just... The...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맥라만데? 이거 어떻게 해지 미출진 부분에 쓰인이 없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아 미치겠네 진짜 지금 7번 17번? 17번? 어떡해 이거 아니지 아이 왜왜 왜, 영어 없어 야야 야. 바꿔어못하겠어 <웃음> 진짜 못하겠어 원래 제가 어려 보고 볼때 너무 신해요. 심해. 너무 신나요 제가. 볼때 신난다고? 응. 음, 재밌어요 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그것이만 <웃음> 보세요. 아, 야 진짜 어렵다 이거. 알마우 uh, 이거, 세, 이거 이거 이거 7 아니면 이거 8 이거 7 7 7 7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자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1급, 1급 같은 장. 이 1급, 2급? 시 음. 음. 베이지? 베이지 네, 전부다? 전 베이지요 응마 내꺼 했어 어, 음. 어려워 진짜 어려워 Garbage in, garbage out You know what that means? Garbage in, garbage out Yeah, for, for salesperson Put the garbage in, the garbage out <laughs> Take the garbage, put the garbage o <laughs> <laughs> <laughs> Okay, okay, okay, t e l a t a g e Oh, that's r y okay. g h t Deutsche l i e b e n Spargel. Anders als in vielen anderen Ländern wird i d e u t s c h n mehr a e e n s wenn i die p s e n r w e n i e u t a n c h e u n w e i e r s u e c h a b e i n t o h l e h a i n mehr a e h m e l i e s f l e a m i e r e i a n i so u c h e s c h h e i n e b r a t e n 끝났어? 아픈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 다시. 아안 보는 거 하나 있어. 아, 10분 남았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유 이거 못했어. 밀주 칭. 아유 시대 잘 봐. 금세 시대 마지막 예초. 아 이번. 알지 그래.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찍어? 이제 찍을 때 미선이랑. 이거 음악이 뭔데? 우리 두니떼 사람의 미인구에 우주 서베지코더리도 이겨리도 포에보셉 빡! 예스! 음악이 있어 몇 번이나 같은 거읽고있어읽고있어 있어. 뭐.. 무슨 뜻이지? 다시 무슨 뜻이야? 다시 어? <웃음> 뭐야? 뭐라고? <웃음> 어렵다 <웃음> 또 포기하셔도 돼요? <웃음> 아니 지금 하고싶은데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요. <웃음> 10분 남았는데 다 품가? 10분 남았어? 어 진짜? 응 어. 진짜? 어 빠른데 10분 안에 다 썼어. 아자더 고칠 거 없으면 초반을 마무리합니다. 왜냐면 어떤 어떤 거그 뭐지 이해 못했어. 응. 이거 마지막에 어. 이거 이거 왜냐면 아랍 소차는 아랍 소차는. 응. 영어 수정이 달라 다3 2 1띵 하나밖에 어요 하나만 못했어요 음, 리뷰 안해봐도 돼요? 끝 3분 남았는데 3분 남기고 채점해보겠습니다 오잘본것 같아요 합격만 합격만 중요한 오. 거죠 채점해보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한국 사람들은 40 분어 내내 다그 해야자 해야잖아. 근데 나한테 20분 내내 해야돼서 좀 부담스럽고 빨리빨리 읽어야되고 그리고 빨리 읽고 빨리 읽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제일 힘든거 문제는 그고시즌에는 그 한국말로 있었어. 나는 아직 한국말 읽는 거는 천천히 해야돼요. <웃음> 너무 어려어습니다 일단 보자. Native l 잖아 아니 native l 이지만그 question이잖아 u e 한국말로 있었잖아. 그쵸? 지금 보고 있, 있습니다. 기다려봐. 11번 내내 야 진짜 대단하다 미소. 근데 다 괜찮을 수 있어. 정답을 찾고 있어. 아이고.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인 거 같아. 만약에 진짜 40분 너한테 보내, 만약에 천천히 읽으면 다 맞출 수 있어. 난 진짜 이거 확실해. 다 맞출 수 있어. 왜냐면 천천히 읽고 내가 알아보 어려운 거 아니라, 질문은 그리고 그 질문 그 잭슨은 아랍말로였는데, 근데 질문은 한국말로였어. 그 시즌네들이 한국말로 였으니까 나는 한국말로 초점이 읽어야 돼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이거 읽는 거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 그냥 맞추, 맞추고 있었어 그거 제일 어려웠어 나테 이게 어느 정도의 실력인 거 같아 이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아, 중 이거는 중학교? 하... 중학교 중학생? 중학생? 어 뭐야? 안 맞췄어? 아 뭐.. 아.. 그것도 안 맞췄어? <웃음> 아 뭐야 이거 그것도 안 맞췄다고? 아.. 아닌데? 어 진짜? 알았어, 죽였어 아유나 지금 여기 선택했잖아 이거 밑에서 선택해야지 한국.. 한국 시험 아랍 시험이랑 진짜 너무 달라 완전 틀렸어 오마이갓! Oh <웃음> 아니 진짜 나한테 시간이 진짜 많이 하게 주면 다맞칠수 있습니다 <웃음> 와. <와우. 와우. 웃음> 여러분 미안해요 <웃음> <와우>. <웃음> 자 30개 중에서 몇개 틀려야지 생겨서 빨라 알아? 뭐야 졸려 네, 그래서 네. 봐 감싸 하나, 열둘 30 빼기 열둘은 열여덟 오마이갓 d 학교 가긴 글렀다 <웃음> <웃음> 점수 공개해 주시죠 가까이 <웃음> 아... 어떤 거 같아요? 음... 영어 어땠어요? 어...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웃음> 그 익히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너무 길고 뭐 내용 너무 달라서 집중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읽기는 뭐, 어떤 내용인지 어떤 뭐 자기 뭐, 어피니어 괜찮은 것 같은데 문법 너무 헷갈려. 어렵구나. 이걸 만약 1분 안에 풀려고 하면 풀수 있겠어요? 1분? 한 문제당 1분? 1분? 아니요. 네. 우리 한국어 시험 볼 때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먼저, 아니, 우리 다, 아니, 제가 먼저 질문 읽고. 질문, 어. 대답 맞, 먼저. 질문, 그리고 대답그 먼저. 그 다음 내용 보고. 어, 음. 왜냐면 이거 먼저 읽으면 음. 뭘 찾아야 하는지 음. 알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그, 읽을 때 찾을 수 있어요. 음. 나도 항상. 어. 항상 이렇게. 시험 봐야죠. 나도 어렵지. 내 네. 먹고 거 영어 아니니까. 근데 음, 수고 수고 많은 것 같아. 음. 고생 많은 것 같아. 하나 만 했잖아 제가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런 시험 봤어요. 음, 최점해 음, 볼까요? <웃음> 이런 이런 영어를 실생활에도 써. 그 우리, 음. 우리 생활에? 어 아, 쓰지? 아, 안 쓰지. 진짜 안 써. 우리 생활에 우리 어떤... 진짜 관계없어. 음. 학생들이랑 진짜 관계없어. 뭔가 flight a t t e n d 그 다음에 뭐... manners 뭐... 관계없어. 관계 그, 그이 회사, 그, 국제 회사는 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필요없어.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인사. 진짜 필요한 영어 질문이 있었으면 더 도움이 네. 될거 같아. Yeah. 아 그러면 전혀 필요가 이런 없다? 이런 거 못해도? 어. 우리 이 친구 얘기하면 그러면안나요 파이터 텐트 얘기하지 않잖아 응. 파이터 트 그러니까 응. 비행기 타는 사람들? 네이회 응. 아마 파이터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단이필요하고단이알해야돼요 응. 응. 근데 유튜브 보고 어. 하고 싶지 않아 다섯 개, 와, 다섯 개 풀고 네개 남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뭐지? 아, 하하하할수 있죠? 아, 네 개, 베자아 엑스, 얼마나 있었어? 봐봐. 아, 근데 삼십, 삼십, 뭐네? 열세, 열세 개인데, 나중에 네 개를 안 풀었으니까 아홉 개니까 결국에 절반 이상을 맞춘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우. 봐봐. 오우 오우 좋은 거 아닌데. 자, <봐라> <짜>, 이거 맞아. <웃음> 야, 봐봐. 자신 있어요? 네. 어, 어아 텐데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야. <웃음> <웃음> 아, <제가> <웃음> <하세. 그치>. 야. 봐봐. <웃음> 아, 세크로마이스. 지금한테 보여요 아, 맞다 <맞아>. 얼마나 <웃음> 맞지마르셀라는 <웃음> <안 오지. 웃음> 네. 얼마나 맞았어요? <웃음> 아. 보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총! 이지 이거 아니에요? 열, <웃음> 총! 총! <웃음> <웃음> 몇개 풀었었지? 13개 이아 중... <웃음> 총! <웃음> 이거 총! 이거 총! 이거 총! 이거 총! 이거 총! 이거 총!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총! 이거 총!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그거 점수 써줄게요. 시험 어땠어요? 아, 뭐더좀 어려웠어요. 왜냐면독그로제 모국이라서 이거 그냥 쉽게 파어야죠래 근데 좀 생각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0분 이내 해야 될수 있었는데 막 저. 생각보다는 시간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거 마지막 것은 완전 느낌으로 하면은 안될 것 같아요 저는 도그로 문법 배우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도그로 썼으니까 그냥 아기 맞을까요? 근데 진짜로 문법 외국, 외국어를 배우면은 그런 거 있죠 문법은 모국 그뭐 모국어로 하,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잘 알아 대 그거 내대잘 아는 거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 아마 문제였어요 여기 한국인은 자, 정답이 아, 아는 한국 한국인 계시면 지금 여기 뭐가 틀린지 알려주시겠어요 완전 모르겠어요 마지막 문제 이따 강의 한번 볼래 EBS 예 네. 진짜 무슨 거뭐다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자 근데 하. 뭐 문제 하나밖에 안 틀렸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독일어 상중하급 중에 어느 정도? 미터스쿨 엘리멘트리스쿨 하이스쿨 고2? 고1? 고2 고1 정도? 응. 되게 어렵네 그래도 네 어려워요 만약 레오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디서 영어 생판 모르는 언어를 봐야 되는데, 뭐, 아랍어나, 네. 몽골어나, 베트남어나, 일본어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걸 3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간 이런 시험을 볼수 있겠어요? 네, 아, 아마 보지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그 시험을 어, 공부하는 공부 중인 친구 코리아지에서 가지고 그두명 완전 제 도움이 덕분에 아마 잘볼수 있겠는데 학원 안 다녀도 그냥 다 자습으로 아니면 뭔 직접 배우고 싶으면 진짜 안 되겠어요. 여기 표현은 완전 문법을 문법으로 맞긴 하고 느낌이 좀. 이상한 거 완전 많이 달려했어요. 이 공부를 한다고 독일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고 독일 생활을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이 정도면 당연하죠. 독일에서는 네. 원래 실력이 낮아도 잘뭐 문제 없이 살수 있겠어요. 우리가 외국인이 완전 완전 많아가지고 우리가 실력이 완전 낮아도 우리가 이게 잘 돼요. 독일어, 독일인들 그런 거. 이거 실생활에 쓰는말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끝까지 지금 뭐 시작부터 끝까지 문 s a 완벽하게 시켜서? 만들고 이렇게. 한국어로 말하면 말하면은 m 늘을 가 a 이가 다빼 a 네노그 I'm 는 그런 m 도 있어요. 근데 그러네. 뭐 m 하면은다 a m a m m 이상 안 이상해 들려요.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 알지? 혹시 아랍어 배우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웃음> 전 가르치는 거 확실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앵커리지할말응 진짜 그럼 여러분 사실은 아랍말로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봤는데 그리고 이것도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어려운 거야 40분 내내 해야 되니까 진짜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무조건 대학교 다녀야 되고 이런거 이런 생각 가지 가지 말고요. 왜냐면 대학교 라이프가 대학교 생활? 사람들 그 뭐지? 아 한국말 어렵다 지금 암튼 그 다른 길 있을 수도 있고 대학교 말고 왜냐면 저도 사실은 대학교는 뭐렇게 해서 2년밖에 안 다니고 뭐 그렇게 큰일이 아니야 왜냐면 대학교 어, 안 다니고 진짜 좋은 계획도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듣지 말고 마음 그리고 머리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웃음> 아무튼 여기까지 아리야! <웃음> <웃음> 자 우리나라 네. 19살들이 이런 어. 문제를 풀고 대학교를 들어간대요 근데 저한테 아니, 제가 차한 제가 이유는 원래 포르투갈이 뭐고? 뭐고고? 뭐아 포르투갈.. 스페인어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 비슷하고 그치. 제가 헨티나에서 6개월 그치.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살아서 저한테 그 공부하지 않아도 기억하는 거 많아요 응. 아니 이게 진짜 괜찮아요 근데 레벨도 괜찮아요 레벨? 어. 어느 어느정도? 중... 중... 길지 않고 길지 않고 이거 길어 어느정도의 레벨이에요? 미들스쿨? 미... 하이스쿨? <웃음> 길덜가든? 아냐아니야 하이스쿨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 한국인이 처음부터 이걸 배워 한다면, 한다면 어떨것 응. 같아요? 그... 힘들지? 어. 인정 그그 그 나이로 이 시험 보면 응.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응. 왜냐면어교험도 응. 없으니까 어 뭐, 어떤 내용인지 어떤 단그단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나는 응. 뭐, 뭐 쉽지 않아요 이게. 어. 아마 너무 길어요. 킹 글씨 있었으면 간첩 음. 쓸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말 해주세요. 뭐 이런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엔크리지 진짜로 그냥 이 시험 보고 나중에 진짜, 진짜 영어, 진짜 이스페인어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거 이거, 진짜 영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스페인 아니에요? 스페인어 아니에요. <웃음> 진짜 나에게 그냥 <진짜> 시험 보고 <웃음> <오고>, 그럼. <웃음> 그 신경을 많이 때라지면. 쓰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해요그어서도 어.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진짜로 네. 제, 기, 우리 인생 더 커요 이거보다는 맞아 응. 스트레스 응. 그거 맞아 근데 큰데요다 몰라요 응. 우리 마살라는 우리 포르투갈어 영어 내가 이스페인어 마살라 일본어 말할줄 아는데 응. 큰내요 아니에요 그냥 화이팅 응. 같이 하자. 아 예. 그래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도 힘내세요. 화이팅! 이 시험을 보는 한국인들에게 격려의 말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능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 음. 못 빼면 이미 막 그렇죠 대학을 네. 잘못 가면 직장도 못 구하면 결혼도 못 하고 예. 애도 못 낳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학생들이 되게 좀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네. 심지어는 시험을 잘못 보면 그 다음날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수업 사이드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응원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네. 아니라던가 여러분 지금 그 음, 노그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게 되면 준비 잘 하시고 잘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나 인스타로 DM 주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직접 해우면은 아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학원이나 선생님이나 교수님 찾으시고 그거 공부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잘볼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잘못 봐도 세상에 또난거 아니,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 잘못 봐도 다른 잘못그도 세상의 끝 아니잖아요. 그거부터 저는 저도 원래 다른 전공으로 입학했는데 자퇴하게 됐어요. 네, 하다 보면은 제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힘들면 그냥 자기 성격이나 자기 스타일안 맞아서 아마 다른 걸 하면 더 좋아,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공부 네. 너무 어려우면 다른 사람보다는 공부 많이 해야되면 그거 정답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열심히 보세요 파이팅! 파이팅! 할수 있어요! 아니 그럼 시간이 더 주세요 아 그러면은 1 0간 동안 고칠 수 있겠어? 10분 동안 이렇게 마친 이렇게이거 어, 10분 거치기. 오케이 콜아 아까 9분 남았었지? 9분 음, 9분 남았어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시 얼마나 남았어? 3번 3번? 아그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공문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들른 것은? 봐 천천히 읽으면 아니 되지? 내가 20분 정도였는데 10분만을 보면 당신이예요 아죄 그러면 네개니까아그아두 <웃음> 번째는 네개밖에안 틀렸어요 아 아니 근데 한국말 그뭐지커션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풀고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기 위해 노력을 한대요 근데 아랍 사람들한테 막 한국말, 이거 있잖아, 이거. 이런 거 있잖아. 한국말로 하니까 그거 나한테 제일 외웠어. 응. 만약에... 이, 대, 훨씬 이해 못 했어. 무슨 대답은 해야든지 모르겠었어. 언니가 너무 가고 싶은 대학교에 어. 한국어를 40분 안에 풀, 풀어서 해야지, 소,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점수가 그래. 나오면 대학교를 갈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응, 당연하지. 근데 다행입니다. 조은 섹시였어. 그럼 이걸로 대학교 갈수 있어? 어..이게 필요한 대학교 는아 이게 이..이..이거 점수? 점수가 등급을 볼까? <웃음> 그럴까? <웃음> 등급 컷갈 수는 있네 오! 어, 2등급 나왔다 어 진짜? 어. 어 2등? 2등급 2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음. 있는데 2등급 예. 아 그래? 야 감사합니다.